예수님의 죽음이 심판의 기준이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심판이야? 그 마음은 제로야. 그 당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 모든 걸다 내려오는 상태야. 그게 아버지가 주신 마음의 제로인 기준 마음이야. 아버지가 주신 인간의 마음이야.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심판을 한다는 걸알아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위대한 죽음이야. 여러분들의 최후의 모습이 뭔지 알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느라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걸잘 알아. 예수님을 죽음의 기준이라 고했어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려니까? 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야. 구원의 길은 좁고 협조하다, 협소하다. 좁고 아무리 협소해도 그 길은 만들 수가 있어. 저 이야기는 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거야 진리의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깨달아야 돼. 좁고 협조해서 못길못 만들고 어디서요? 다 가잖아요. 만들어서 그건 뭐냐? 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계산 없이 던질 수 있는 자가 질 얘기를 갈수 있고 한다는 그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깨우쳐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길이 좁고 협잡한 게 아니야. 넓은 길이 그냥 넓은 거야. 개판처럼 살다 가는 길이야.